안녕하세요. 마니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더월렛을 통해 머니넷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넷 ICO 사이트로 들어가서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KRC 인증을 완료하셨다면은 이더리움 입금 페이지에 입금 주소가 나타납니다. 이 주소로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되는데요. 구매수량 계산 입력필드를 통해 몇개의 토큰을 구매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이더리움 수량을 확인하셨다면 와이더월렛 지갑에 이더리움을 충전해야 되는데요. 뉴 월렛 인포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지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이더월렛 개설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이더월렛 이더리움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지갑으로 필요한 만큼의 이더리움을 전송합니다. 설정한 수수료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번 마이더월렛의 뷰월렛 인포로 들어가서 입금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이더리움 충전이 완료되었다면 언이넷 ICO 사이트에 입금 주소를 복사해서 와이드월렛에서 필요한 만큼의 이더리움 을 전송합니다. send either and t o k n s 버튼을 눌러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지갑으로 로그인합니다. 수령인 주소에 방금 복사한 이더리움 입금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보내실 이더리움의수량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확인한 후 샌드 트랜잭션 버튼을 누릅니다. 샌드 트랜잭션 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전송될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만약 계좌에 이더리움이 부족하거나 수수료를 포함한 총 금액이 현재 잔액보다 클 경우 이렇게 전송이 실패하게 됩니다. 또는 최소 구매 가능 금액보다 적게 입금할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송할 이더리움 수량을 조정하여 다시 한번 전송합니다. 체크 스테투스 버튼과 스리이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 이이트이트스이트스이스이 스테이트 스테이트 그런 다음 RCO 페이지의 대시보드로 들어가면 창고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이 구매한 토큰 개수가 반영이 됩니다. 트랜잭션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진행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이드월렛을 통해 머리넷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